계룡산, 아, 계룡산, 갑사, 갑사쪽 올라가는 데입니다. 이 천일이 금일, 2022년, 이민년, 어, 음력, 4월 7일, 경신일 아, 이렇게 찾아들어서 일단 올라가기 전에 우리 갑사 아, 입구에 계신 우리 선왕, 선항, 어, 선왕을 지키고 계신 할머니께 아, 막걸리 한잔 올리고 이렇게 잠시 인사드렸습니다. 이제 괴목 대신, 저한번 보이죠? 괴목 대신이라고 써 있어요. 요 괴목 대신, 요거는 이제 그 천일이, 천일이 울린 술입니다. 어,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써 있네. 음, 수복 보고, 뭐, 저거,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아,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괴목 대신 유래,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어요. 본, 괴목 대신은, 아, 갑사창건 이래 지금까지 천 년이는 전부터 갑사 스님들께서 음력 정월 초 3일에 개목제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고, 이렇게 아, 써있습니다. 요 개목 대신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영규제사와 승병들이, 아, 여 작전을 세우기도 했다. 뭐, 신수다. 이렇게, 음, 이렇게 뭐, 옛날 전설의 고향. 아, 전세이고요이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아,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저 보니까 개목대신제를 4월 23일 양력으로 10시 했나봐요. 저렇게 했다고 어, 저렇게 써 있습니다. 개목대신. 어, 이 천일이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어, 갑사, 아, 갑사하고 대잠. 대잠까지 들러서 인사를 하고 데려올 예정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천일과 더불어 어, 계룡산 갑사와 어, 대잠 중간에 그석조열래불 아, 입상 석조열래 불이 있는데 거기도 여러분들이 보여줄 예정이오니 아, 같이 2 0 0 1 한번 감상을 해보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올라갑니다. 이곳 갑사는 매화 특히 황매화가 좀 유명한가봐요 이렇게 올랐는데저 갑사 가는 길 이렇게 있고 얘네들이 아마스코트가봐요 어. 5월 15일까지 뭐 한다는데 이게 뭐 내가 봤서는 매화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 이 무대 오늘 토일 요뭐 행사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화분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야, 어릴 때 이거 동네 어, 나, 이, 나, 이거 어나 모르겠어. 어, 이게, 이게 황매화라는 것 같아요. 나잘 모르겠는데, 오, 꽃은 이쁘게 폈네요. 응? 음, 이거 저기 내일 15일 날 행사한답니다. 행사. 심심한 사람들 놀러 오세요. 여기는 동학사나 이런 데 비해서 많이 좀 개발이 좀덜 됐어요. 그게 보면, 아, 한가지고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조용하시고, 어, 단지 옛날 구찰이라는 것 말고는 딱히 진짜 조용해요. 진짜 조용해. 어? 옛날에는 이 테이블에 사람들이 다 찼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조용하게 됐어요, 이렇게. 저 앞에, 아, 매표소가 보입니다. 여기 갑사, 매표소, 어, 매표소입니다. 저 계룡산 갑사! 하고 일종이 보이고, 아, 요렇게. 아 안내, 여기. 아, 개새끼는 출입금지 하고 이렇게 써 있고 네, 어른이 3,000원 아, 참 비싸요 그죠아 어. 여기 저그 매표소 입구에 있는 연밭이에요 연바시, 연밭 연바, 연밭인데 진짜 안 올라왔네 우리 저기 어? 이차이를 키우는 거 생각하면 네. 어, 계룡산 갑사 이렇게 써있죠 어, 일주문 이에요 일주문 저 위에 그 사대천왕은 따로 있습니다 일주문 네. 요런식으로 요로쭉 올라갑니다 어 여기 갑사 중간에 있는 다리 다리인데 물이 좀잘 내려갑니다 여기는 아마 선녀가 목욕정도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 선녀는 지금 없네요 여러분 잘 찾아보시던지 어, 여름에는 이런데 들어와서 넣으면 참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음. 탐방지원센터 이렇게 있는데 저기 순찰정 하고 써있어요. 어. 아, 요게 국립공원 안내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현위치 현위치 여기에서 이제 갑사 저로 올라가서 저 위에 그대장 대장, 대장.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까지 찍고 올라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올라가, 여기 찍고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이 응. 갑사는 이 고찰답게 이런 큰 나무들이, 아름다리 나무들이 참 많아요. 여기. 나무나무 보세요. 이게. 이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죠. 여기 누가 서있어야 이렇게 구열이 될 텐데. 이건, 이렇게 연락합니다. 사람들이 좀 내려오긴 내려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없나? 이토? 자, 끝에가 이 토? 쫙 끝에가 사천왕문인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아이고. 자, 여기는 갑사의, 어, 사천왕문입니다. 임원년 7월 하고 써있네요, 현판에. 어, 임원년 7월에. 이렇게 해서 갑사의, 사천왕. 네, 사천왕은 어디가나 똑같아요. 어? 이 형상이. 이렇게 아... 있고. 예. 형상은 다 똑같아요. 예.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 후락후락한 이 사천왕님을, 어이고, 잘못 알아왔다 하느냐. 지거의 주거. 아, 네. 어, 이제 갑사. 아, 대웅전, 삼성각, 관음전. 속조, 아래 열애, 입사. 입사는 저쪽이에요. 어, 저쪽에 여기는 대웅전, 삼성각, 관음전. 이렇게 있고, 여기로 올라갑니다. 내일이, 어,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해서 행사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저기 보면은 현판. 아... 계룡갑사, 이렇게 해가지고, 딱 써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음. 이구 헛, 뜰, 헛, 뜰, 헛, 뜰, 헛, 뜰. 하... 이건 단청도 안돼 있어가지고, 아주 옛날. 대로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스님이, 그, 저, 저 뭐에요, 이거, 실크, 천연 염색, 어쩌고 데저 진짜 오래, 오래 여기 계십니다. 음, 진짜 아예, 저 자리 잡았어요, 이제. 어 이렇게. 요쪽에 좀 작은 게 정각,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내일 행사한다고 의자 갖다 놨고, 이렇게, 어, 연등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폴럭폴럭 펄럭펄럭 합니다. 폴럭폴럭해 어, 이렇게 여여는는게있있요지지도있있모모르네아1 0치에서1 0에서1돌리에삐그돌 뭐예요? 그거 뭐예요, 그거0에돌리는거 그런 거 있었는데. 응? 나가 그 이런데모르겠다고만 차크라? 차크라! 차크라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거 있잖아, 삐삐 돌리는 거. 응? 아. 뭐, 템플스테이가 어쩌고저쩌고. 여기가 계령 초등학교 개교 터랍니다. 옛날에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대요 아이고, 저 아래서부터. 이터 자체가 그렇다네요. 여기에, 갑사. 대웅전, 대웅전, 아, 대웅전 모습입니다. 대웅전. 내 어, 네, 행사한다고 이렇게 어, 오색 천도 걸어놨고 그러네요. 우리 갑사 부처님 내 네, 네, 행사한다고 이렇게도 잘 걸어놓고 일을 하시네요. 어. 불자나 우리 갑사 부처님. 자 고려 천년의 신비의 신비와 영엄 가득한 약사열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뭐 고려시대부터 있었나봐요 그죠 음, 이렇게 고려시대부터 요렇게 가지고 요기 여기 여기로 이제 가면 됩니다 옛날 천일이 처음 제가할땐 차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소나무에 있는 여기서 차를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인사하고 내려가고 밤중에 올라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저 저 앞에 문이 보이죠 저 문이 저 문하고 담장을 아, 얼마 전에 만들었어요 응? 그리고 아, 여러분들 여기 혹시라도 인사하고 싶은 분들 저녁 저녁시간이면 여기 쇳대를 뭐 걸어 딱 잠궈나 여기 문 절대로 여기 밤에 왔다가는 헛탕치니까저 월담 월단, 월담만 모르겠는데 여기 CCTV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고 그 알아서 하세요 하여간 밤에 밤에는 문을 잠그고, 아이고, 여, 여 문, 여분에다가 그림도 그려놨네. 옛날에는 막이 천지 왔을 때는 저기 있습니다. 저 이제, 응? 입상. 옛날에 담장도 없었고, 이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문도 그려놓고, 그림도 그려놓고, 응? 이렇게. 자, 들어갑니다. 담장 없이 예전에는 바로 내가랑 연결이 돼 있었어요. 연결이 돼 있었고, 응? 여기가, 이제, 아, 갑사, 석조, 약사, 열의 입상. 위형문화재 제50호. 하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써있고, 저기, 좋았습니다. 어, 이거, 이건 잘르놨네바닥이깔기라안 해놨네, 이제. 깔기 깔기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아, 입상. 여 있습니다. 이거 키고 제목을 올려놓고, 천일도 이제 인사합니다. 자, 여기는 그, 대룡산 그 갑사 내에 있는 석조 약사열의 부처님, 이렇게 모신 야외, 기도할 수 있는,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 여러분들, 저모이시나요 저기, 약사열의 부처님 코하고 손하고, 새카매요 그죠 조금만 땡겨 볼까요 음. 자 코하고 손하고 이거 사람들이 하도 가 가지고 만져서 그래 응? 만져서 만지면 은뭐 이런거 있잖아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옛날에 저기 뭐코코 안남았나 몰라 저 코를 갈아서 마시면 뭐 애를 나니 어쩌쩐데그 네. 속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런거 갈아 마신다고 애를 나나 애 못나지 어휴 지가 자리아 애를 낳지, 그죠? 그래서 천일이 렇게 가져온 재물, 떡, 과자, 술, 여수, 저기, 물,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고 천일은 인사를 했습니다. 오, 자, 이렇게 초도 물론 이쁘게 키고 했습니다. 이제 저위로 아, 대장, 대장으로 나갈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여기는, 저녁이면 이제 저 바깥에 열쇠를잠궈요 잠고니까 절대로 밤에는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 천일이 밤에 문을, 이 문을 잠궈놨다고 했죠? 그죠? 근데 잠궈놨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네. 요 옆에 사람들 참 대단히, 요리 뚫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무 뒤로, 이로 돌아, 다니는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응? 이렇게. 요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그러니까, 넘어 댕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알아 넘어 댕기시고, 요거이렇게 휴지탭이 이렇게 있어요, 어 있으니까, 잘 댕기셔. 불, 불땀다면 이제 대는 거야, 이제. 어. 자, 우린 이제 일로 올라가요. 여기 대자함은, 요렇게 해서 다리 건너서, 다리를 건너서, 바깥에서, 아, 바깥에서 이렇게 본, 아, 약사열에 아, 부처님, 저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쪽에 는뭘 쫄쫄쫄, 요고, 일로 해서, 이제, 우리, 금지안디고개 신흥항, 여기, 연천봉, 대장, 0.7km, 일로 올라가야지. 일로. 어, 저로이 어, 요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좀 전에, 일로 올라가서, 저 언덕에서 만나기 만나요. 저 언덕에서, 만나기 만나는데, 여하튼, 요로 올라갑니다. 어. 아, 어때요? 이 뒤에 산길 풍경 좋죠? 응? 이렇게. 되게 좋죠 음, 한적하니 이게, 이게 여차하면은 이게 신선도는 따로 없어요 그죠? 음. 이거 되게 좋은거야 이렇게 기도도 댕기고 어? 이렇게 경치적은 한적한데 뭐 사람도 없어 응? 어이구 어디 저기 그 암컷 멧돼지라도 안나타날라나 응? <웃음> 여우의 대장 대장 올라가는데 대장에 그 사실 할머니 계세요. 할머니 <웃음> 할머니 할머니 되게 독하게 생기셨어. 응? 일단은 손을 보여줄 거예요. 응? 자 경치 경치 보라고 이렇게 잠시 찍습니다. 응. 어때요? 야, 아래 물소리가 펄펄 나요 지금. 응? 응.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바위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중간정도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이정표가 있습니다. 관음병, 관음봉, 2.4, 연천봉, 등은암 이렇게 있고, 요 밑에 보면 대잠 이렇게 써있죠. 어 이게 아마 옛날 표식 같아요. 응? 옛날 이정표이건 그나마 최근에 다루는 거. 그래서 요 밑을 내려가면 하는 봉이나등산로고 이쪽으로는 이제 대자음 올라가는 요렇게 저기에 아, 참선도량이온이 일반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하고 이제 빡 써놨어요 대자음 해가지고 어요 차가 대자음까지 올라가게 이렇게 길을 닦아놨어요 요렇게 음, 보이시죠? 일반인 오지 마세요. 예, 그런 얘기예요. 어, 이렇게 여기를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올라가면 대장, 대장이 보입니다. 저 앞에 그 뭐죠? 그 다람쥐. 안드만가려나 모르겠네. 요거 다람쥐. 보이죠 이거? 음. 다람쥐. 어이구 이 사람. 내패스지 저기 어이구 어이 천일이 올라가면 저놈의 새끼 놀라 도망갈 거니까 여기 조금만 찍고 올라가겠습니다 다람쥐 이놈 할배 간다 보죠. 새끼네, 새끼. 이유 올라가네, 올라 올라갔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더 올라온 겁니다. 여기 보면 사람 다니는 길, 그다음에 자동차 다니는 길 이랬는데 이게 아마 옛날 도로가 됐어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해서 새로 길을 냈어요. 별로 여기 바로 위에 요 위가 요 위가 대자함인데. 어, 요기는 어, 사람도 저로 가도 돼요 어. 대신 일로 차는 모든게 막아놨으니까 이렇게 좀 바로 여기가대자다 올라온 겁니다 옛날에 이대자에 계신 스님이 이천일한데 이것저것 물어서 천일이 답변을 해주었건만 그 스님 이게 여기 주제 스님이 그만 나가라 한다 했는데 아직도 계신가 어쩐가 그모르 걷습니다요 일단 한번 가서 보자고요 저 숲속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리 걸어서 올라왔고 요로 해서 저 끝에 저 끝에 저 이야기입니다 저기에 현판에 삼미당 비자요몇자요 저게 그래서 이 써있고 예전에 여기 사람도 진짜 많았어요 여기가 기도도량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랬다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내력은 이따가 전이 산신하게 들려서 인사를 한 다음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가 정말로 아, 유사가 깊은 그러한 그러한 곳입니다 이 대장이 자이렇게 해서 저 노란 물통이 있는데 고그 밑으로 해서 저렇게 올라가요 이제 아이고 힘들다 자 보세요 저쪽에 저 무슨, 무슨 죽당이라고 써있는데, 맨 끝에 거. 이렇게 좀내려 봤던 거. 삼매당인가 이거. 이렇게 왔고요. 이것도 삼촌짜리, 삼촌짜리. 이게 다 방일 거예요, 방. 그랬지. 이렇게. 왜또 이렇게 있지? 뺑 돌아서, 이렇게 해서. 대웅전이, 요 뒤. 대웅전 여기고, 또저 뒤쪽으로는 여사차가 따로 있어요. 저기 공부하는 사람들, 방. 식상방이죠? 이렇게 어, 해서 이거 보면 진짜 하... 격세지가 그게 말이 맞아요 여기는 자 차...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저렇게 차 올라와 있죠? 어, 차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어? 어. 이제 올라왔는데 좀 전에 저쪽 저기부터 이렇게 왔고 요요 두건물있죠 요거 여기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옛날 저 대웅전 여기 옛날 대웅전이고 나중에 어, 사세 확장해서 크게 이렇게 대웅전 하고 만드는 거예요 다 저게 저 방이 다 옛날 공부하던 방이었어요 공부하던방저 계룡산 어? 저기 아마 연천봉이랑 그 올라가는 그런데 어때요 산세 좋죠 아 좋습니다 이렇게 응? 그래서 요것은 요, 요거 대웅전 나중에 어? 나중에 새로 진거 옆에 요게 작은 게 어. 원래 원래 대자암에 적이었었어요. 어, 한번 보여드려주세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 저 가운데 대 자암 하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 건물만 보면 옛날에는 이거한 채만 있, 요거랑 옆에 이거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던 것이 이제 아 절에 어, 새가 늘어나다 보니 어? 옆에 이렇게 크게 덧대가지고 옆에 덧대서 대웅전하고 크게 진 거예요. 요 건물 이렇게 아주 옆에 이 건물하고 음? 아, 이게 이렇게 옛날 건물입니다. 음? 이렇게 좀 옛날, 옛날 저기 나, 나무 석가래 좀 보세요 석가래. 자 어? 이렇습니다. 아, 좋아, 그럼. 뭐, 함부로 버리지 말고. <웃음> 여기도, 진짜 이게 옛날 건물이에요. 아이고, 물이, 여기 물이 엄청나네요. 응? 대장 뒤쪽으로 왔는데, 물이, 아, 이게 단지 여기는 물이 이렇게 풍족합니다. 와, 좋네요. 응? 여기 응. 다 옛날 건물. 기와만 새로 듭니다, 이렇게. 천일 이 물을 받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물이 먼저 칼칼칼 저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음. 여러분 여기는 아까 좀 전에 저희들이 이물 먹은 데가 이 건물 뒤쪽이에요. 그래서 옛날 이 삼성각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옛날 사신각이었대요 그랬는데 어, 그거를 무슨 연인지 모르겠는데 저쪽 옆에 이 천일 들어갈 건데 저 끝에 저끝 그 제일 높은데 글로 이제 이사를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이런 식으로 이여인가 초창기에 있었던 사신각 같아요 이게 자어저서오 옮기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저기 사신각 하고 저 끝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하고 열밑에는 밑에 방이다 보니까 이거 환기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다이 방이에요 방 근데 공부하던 사람들 방방방방방방방방, 이렇게 해가지고, 응? 하... 자, 끝에, 이렇게 해서, 응? 자, 이제 올라가 봅니다. 우춧, 우춧, 옷, 둘, 어. 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계룡산, 우리 산실령래 우리 산신할머니, 산실 이제 자, 천일. 인사하러 올라갑니다. 다 왔어요. 여기 에 이제 칠성각. 어? 칠성각.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산신각. 이렇게 산신각 자리 잡고 있어요. 조금 이 바위 바위 보이죠? 바위로 이렇게 가지고 잡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건일 에고 에고 이렇게 열로 해서 요로 해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절로 가 이렇게 갈 거예요. 자. 헛들. 헛들. 이거 일일이 돌 쌓고 축대. 응? 이거 시멘트 발라내고 참이것도다일 이래 이거. 여기 학생들이나 스님들이 이거 다 했을 건데. 자, 이거 올라와서 아까 본 저기 요 가운데 여기 대웅전, 그, 좌측을 작은 건물, 두 개, 옛날 건물, 차들이 설명해 줬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지금. 여기 바위, 바위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이 깊은 데도 아닌데, 지금 올라오면서 뭐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응? 어? 니 여기는 산에 계신 우리 실력님 얼마나 쓸쓸할게요. 다람이를 가끔 놀고. 이제 이렇게 산신각, 따로 이렇게. 여기가 바로 바위, 바위 위에 이렇게 잘 잡았습니다. 아이고 좋았어요 여기는 나무 등과 이렇게 잘라들이 발판해 가지고 원래 이렇게 여기 산신각 이렇게 써 있고 이것도 그나마 도 오래된 단청이랑 좀 수정이 마당이 빗질은 해 가지고 빗질 자국이 있어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문을 따면 돼요인사하죠 아이고 좋았어요 할머니 좋았습니다 천일이 할머니 인사 올립니다 자 들어가서 일단 인사 올릴게요 아, 여러분들 그 천일을 따라서 갑사부터 마지막에 대잠까지 잘를나왔어요 우리 대잠 산신가 계신 우리 할머니세요, 할머니. 아, 어디 보세요, 자. 지금 이 반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아, 모양 아, 안녕하세요. 할머니께 이렇게 인사 올리고, 말씀 올렸는데, 여러분들, 여기 오시고들랑 꼭, 여기 그, 대잠, 여기, 산신 할머니. 아주, 아주 좋습니다. 아셨죠? 아셨요 꼭, 와서 인사 올리고, 아, 그러고, 내려가시기를. 아, 천일이 얘기합니다. 어, 여기 올라오시면, 올라오신 갑을 합니다. 아셨죠? 응? 음? 예, 천일. 이렇게 해서, 천일이 지금 올려놓은 재물이에요. 이렇게. 홍수라고, 묘사하고, 이렇게. 아, 아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올라왔는데, 아주 그냥. 아이고, 이게 천일이 잡혀가지고, 그림, 그림이 할머니가 조금, 이, 이게, 이게 제, 이 모습이 좀 제대로 나오네요. 그죠? 자, 그 <웃음> 여러분 우리 대장, 대장 사신할머니예요 대장. 아 어, 가사까지는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대장까지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데 이 대장이 예로부터 학생들 공부하고 막막 이럴 때면 백일기도, 어? 뭐 천일기도 막 이래가지고 많은 공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았고. 어, 얘는 저 아래 갑사 갑사는 여러분들 그 문선명이 아시죠 통일교 교주 그 문선명이가 갑사에서 어릴 적 어릴 적 스님 노릇을 했다 국단말 중노릇을 했다 그게 나와요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일, 우리나라 이렇게 딱 여행을 오면 꼭그 문선명이라 관련된 사람들은 갑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옛날 자기네 교주 이렇게 살았던 흔적을 확인하려고 그런 게 있고 또한 가지 예전에 대전에서 그 오대양 사건이라고 큰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단 그 학살, 자살 막 이랬는데 그 교주가 여기 대자함에서 수련을 했다. 그게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유명한 사람들 사고치고 막 이런 사람들 잘 물론 잘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자함은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저 주지스님인가 어느 스님인가의 처들 예, 얘기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정통 불교보다는 정통 불교 밀교 밀교에 가깝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밀교 그렇게 하고 또한 가지가 뭐가 있냐 여기는 음산이라 했어요. 음산 음기가 강하다. 음기 아시다시피 여기도 할머니 계시잖아요. 할머니 계셔 응? 여자 음산 양산 음산했을 때 그래서 이 도량에서는 아 공부하거나 밀교 사교 그런 기회를 분들이 많이 와서 아 기도 공부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요 갑사까지 들어오시면 꼭 대자음 진짜 한적해요 찾기 좋으니까 올라오셔서 꼭 인사하고 둘러보시기를 이천일이 권해드립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인사 다 마치고 이제 내려가야대자에서 내려갑니다 좀 전에 여기 일하시는, 여기 차사님이, 어디 유튜브세요 해서, 어디, 유튜 붙으세요? 가지고 아, 유튜브에 천일법사! 하고, 이야기는, 아, 드렸습니다. 아까 저 뒤에 보이, 저 건물, 저 뒤에 건물, 뒤쪽, 산쪽, 결락 그 바위 쪽에, 거기에 산신가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이제, 여기로. 여기는, 아까 내가 밀교, 이런 거 얘기했지만, 어느 객승, 객승들도 많이 오고, 아, 그런 거 같아요. 음. 자, 이렇게 다시 이제, 갑사 쪽으로 해서, 내려갈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해서, 갑사, 계룡산 갑사에 끝났습니다. 아이고, 해, 해, 해, 해. 아, 이건 아닌데, 참. <웃음> 여하 주장 들어왔고, 버스 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천일 예마, 열심히 잘생겨서 아, 날 뜨거워서, 괜찮나 모르겠네. 이렇게. 오늘은 그래도 차들이 좀 들어왔어요. 자, 여행 끝! 감사합니다.